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바디턴을 이용해서 클럽 스피드를 상승시키는 방법. 네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상체와 하체의 꼬임이 최대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클럽 스피드를 상승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체와 하체의 꼬임보다는 나는 조금 더 회전에 집중하겠다. 네 나는 조금 더 백스윙 때 어깨턴이 편하게 가기 위해 하체가 버틴다라기보다는 골반과 어깨의 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내 어깨 회전을 극대화시킨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작을 하기에 앞서는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내용이 양팔이 몸 앞을 편하게 지나가는 상태를 유지시켜주신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그 상태에서 자, 우리가 올라간,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 스윙 때 양팔이 떨어져 주죠. 자, 이때 나의 하체는 나의 상체와 함께 같이 턴을 해주면서 조금 더 어깨 턴이 쉽게 만들어졌으면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상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팔이 먼저 떨어지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의 체중을 골반을 이용해서 왼발 뒤꿈치 쪽으로 보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진행할 방법은 스윙의 꼬임이라는 게 크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풀어낼 필요는 다시 없어요. 자그러기 때문에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상체의 회전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나의 등은 나의 타겟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 때 어깨턴이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나의 등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쪽 타겟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클럽이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올 때 클럽이 라인을 타고 지금처럼 내려오고 있을 때 나의 등을 타겟 방향으로 그대로 밀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리지만은 않아요 왜냐? 내 팔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이걸 밀어낸다면 이대로 그대로 밀릴 수 있겠지만 내 팔이 몸 앞으로 떨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는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요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아주 조금은 움직이게 돼요 이 상태에서 나의 등을 타겟 쪽으로 밀어주시기만 하신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회전을 하면서 체중이동과 함께 타겟 쪽으로 스윙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팔이 몸 앞을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상태를 먼저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나오는 클럽 스피드는 이렇게 잡히게 돼요. 자이 상태에서 내 등을 타겟 쪽으로 이렇게 뒤로 아주 천천히 밀어주면서 팔을 떨어뜨린다고 라 생각을 해주신다면 지금 정면 카메라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상적으로 체중 이동이 상하체가 같이 꼬임이 없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운스윙 도 함께 들어가 주는 게 조금 더 스윙이 편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등을 밀어주면서 다운스윙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클럽스피드가 상승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스윙 자체가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하 내가 이미 꼬임도 없고 단순히 회전으로만 갔기 때문에 그 회전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꼬였다면 은그 꼬임을 한번더 극대화를 시켜준 상태에서 풀어줘야지 조금 더 클럽스피드가 상승을 하게 됐지만 내가 애초에 꼬임이 없이 회전으로 백스윙을 올라가기 때문에 클럽을 던져주면서 그 회전만 반대쪽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스윙이 나와요 자, 이때 가장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뭐냐 자, 여기서 몸을 넘겨줄 때자 너무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내밀어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은 등이에요 우리의 하체가 아니라 등이에요 어떤 스윙을 하든지 간에 힙을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주신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발의 라인보다 힙이 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이 동작은 우리가 흔히들 스웨이라고 부르는 동작이고요 이 스웨이라는 동작은 거리를 잡아먹고 그리고 공을 슬라이스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내는 혹은 힙을 뒤로 밀어내는 동작은 아주 좋지 않은 동작이라고 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내는 동작이 아니라 어깨와 허리가 함께 왼쪽으로 나가면서 넘어갈 수 있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통째로 갔다 그대로 통째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때려야지 내 몸의 일체감이 더 좋아지고 그 상태에서 양팔이 내 몸앞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스피드를 늘려, 어, 늘려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등을 뒤로 밀어주시면서 양팔을 공쪽으로 과감하게 뻗어 주시기만 혹은 뒤를 보시면서 등을 밀어 주시면서 그대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 주시기만 하시더라도 너무나 쉽게 클럽 스피드가 상승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때 주의하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힘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어깨와 허리가 같이 나가는 몸의 일부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 통째로 타겟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처럼 팔을 몸 앞을 자유롭게 지나가게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공을 클럽 스피드를 더 빨리 상승을 시킴으로써 공을 더먼 거리를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